어 제가 TR 회원분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를 막 이렇게 다시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또 호주에서 또 소개를 받아서 TR 오늘 지금 하시겠다고 결제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나도 우리 스토리그룹에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당연하게 이 시스템으로 담으면 되는 그런 너무나 감사한 또네 오늘 딱 강의 듣기 전에 요거 세 가지만 먼저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관리의 핵심은 첫번째는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로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여주는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회원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TR을 하기 전에도 어떤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TR을 하고 나서부터 사실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좀 회원분들이 직접 볼수 있게 시각화 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한 하지 않게 나는 회원관리를 굉장히 그냥 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이랑 회원관리는 그냥 진짜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액션을 하는데 나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두 번째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나만 잘하면 안 되고 심플하게 회원들도 사업자가 아니라 회원들도 복제할 수 있게 안내를 잘 해주시는 게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 하나, 하나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열번의 말보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뭐 양자라든지 그 다음에 인바디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거는 우리 필수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의 사진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회원분들과 이런 사진들, 결과들을 바로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이 내용을 또보여 보내드리는 거랑 아닌 거랑은 또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 사진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우리 막 보여주고 찍고 촬영하고, 이제 이 뱃살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양자 데이터가 자, 여기 다 빨간,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상 수치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데이터를 카톡으로 또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그러면 집에 가서 도 이걸 보면서 가족들이랑 또한번더 얘기하고 또 친구들이랑 나이 세상에 사진 찍었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서 공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분들은 예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관심과 사랑을 쏟아 주시는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분들께 이런 자료를 공유해 드리면서 90일 이내에 BR 달성하는것니 그러니까 사업자 플랜을 같이 풀어 주시면 더욱더 동기부여 되시겠죠 그리고 어, 이 눈에 보여주는 데이터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진 촬영만 하지 마시고 영상도 많이 촬영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다 뽀샵이네 뭐 이거 뭐 이게 사진 수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심리적으로 아 내가 뭔가 좀더 진솔하고 좀 깊게 얘기를 해야겠다 라는 마인드가 마음이 들더라 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 영상 같은 거 촬영해 주시면 나중에 진짜 좋은 자료로 하고 이거 영상 찍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서 진짜 변화되는 과정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90일 뒤에 멋지게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들 또그 마음에 좋아하시고 감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원분들도 이런,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진짜 꿈꾸는 회원을 만드는 게 그래서 반드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필수 코스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이 안내 차트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원분들과 이런 스케줄을 공유하면서 본인의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시도록 이 차트까지 같이 나눠 가지시면 은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오늘 인바디 측정했으면 네 얼마 나왔으니까 한번 어언니거에 한번 적어보세요 저제거에 적을게요 이렇게 하면 은 이미 여기서 복제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어 다른 회원분을 만났을 때도 어 그래 우리 차트 같이 적으면서 이거 한번 기록해보자 라고 할수 있는 사전 교육이 미리 되니 그분도 쉽게 뭔가 입문이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통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반복하는 액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그냥 계속 똑같아요. 뭐 별다른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챌린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TR 톡방이 딱 시작일과 끝난 날짜가 대부분의 회원들이 동일하게 맞춰지니까 관리가 쉬운데, 챌린지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과거에 이게 통계를 보니까 처음과 끝이 굉장히 굉장히 모호하고 어, 이렇게 툴을 안 만들어 놓고 하면은 저조차도 이 회원분들의 마무리 끝맺음 클로징 이분이 언제가 끝나지 그냥 아, 다 먹었으면 그냥 끝났나 보다 아니면 이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자료를 시각화해서 만들어 주고 이게 뭔가 종지부를 딱 찍는게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요런 루틴을 딱 정해 놓고 하시면 굉장히 치, TR 챌린지던아니던 언제 어디서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루틴만 있으면 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으로 회원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스토리 33 헬시클럽도 시스템이 너무 잘되어있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개인 회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일정이 안 맞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도 그냥 저희 톡방에서 움직이는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포워딩하면서 보내드리면서 또 이렇게 정보 안내해주시고 관리해주는 그 루틴을 따라가시면 결코 내가 뭔가 아 이분한테는 이 단계에서 어떤 걸 해줘야 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그냥 심플하게 같은 시스템을 나는 다 복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스토리에 또 밴드 그 디렉터 밴드방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사업자라면 또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밴드방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 찾아서 또 회원분들한테 보내주시고 하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활용 많이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거를 내가 하고 내 파트너들도 하고 또 소비 심지어 소비자들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은 굉장히 빨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빼독하기 전에 그리고 빼독 도중에 그 다음에 빼독하는 끝나고 나서 이 연결고리를 마무리까지 어떻게 잘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빼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각화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데이, 데이터들을 빼독하기 전에 이 사실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중간중간 데이터들은 내가 조금 놓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만나서 뭐 이렇게 만 만들 수는 있지만 최초 우리 비포는 진짜 딱한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자측정 건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인바디 측정하는 거 비포 사진 이세 가지 항목은 진짜 싫다고 회원분들이 싫다 시간 없다고 해도 집에 쫓아가서라도 이거는 꼭 남겨둬야 돼 가장 소중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양자 측정 측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사실 뭐 딱히 먹는 약도 없고 그냥 건강 상태는 만족하지만 다이어트를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열어보면은 양자측정해보면 건강 상태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다만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언니 그래서 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이거 안 했으면은 아마 3개월 뒤에는 이 건강 상태가 빨간불로 가고 결국에는 어떤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좀 강하게 티업을 하면서 그래서 양자측정 기록을 반드시 남겨놓으시고 뭐 양자측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그냥 이런 기본적으로 뭔가, 뭐가 안 좋고 좋고 정도만 그 아까 그 회원 관리 차트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포인트로 찍어 놓으시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양자 측정할 때꼭 봐야 되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설명보다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개선될 거예요.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음 보여주시는 게 좋고, 계속 이게 이 항목들이 안 좋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파마넥스 솔루션 제품들로 연결시키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해결책은 빨리 좋아질. 수 위해서 이런 것들 같이 하시면 더 좋겠다 라고 이제 컨설팅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정기 구매까지 같이 연결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이제 양자 측정 이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tr 시작하면서 이렇게 파마넥스 다른 솔루션 제품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tr 일단 tr 가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방법은 시작할 때는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tr 하나만 끊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양자 측정 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사실 누구나 부담은 가질 수 있는데 그 결정을 할수 있는 생각이 길어지면 t i 조차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단 t i 부터 시작하게 되면 다들 경험 많으시겠지만 나 운동 안할 거야 술 먹으면서 계속 할 거야 하셨던 분도 막상 점프스타트 1일차부터 나뭐 해야 돼? 뭐 먹으면 안 돼? 굉장히 의욕적으로 바뀌시거든요. 이럴 때 긍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약파마넥스까지 같이 제출하시면 보여주시면 본인이 더 열심히 잘 먹으려고 하시는 의지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네, 네 인바디 측정인데요 인바디 기록은 반드시 저장을 해 두시고 그리고 어, 자주 측정하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원분들 보면은 이제 빼독방에도 보면 5일차 되셨는데 어저왜그 지방이 안 빠지 체지방이 안 빠질까요 아니면 왜더 올랐을까요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안 됐는데 인바디 데이터 가지고 어,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혹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바디 측정을 되게 자주 하시는 분들이 어나 어, 오늘은 뭐 되게 근육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또 내일 되면 은왜 어, 체지방이 자꾸 더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그냥 인바디 기계에 대한 원리만 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라는 거는 그날 나의 어떤 내가 머, 머금고 있는 수분 상태라든지 아니면 나의 기초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날 어떤 환경이라든지 진짜 공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좌우 많이 받는 그런 그냥 진짜 간이 기기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진짜 정확한 데이터는 한 달, 두 달, 세 달째 될때 정확하게 그큰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점들이 곡선으로 연결되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추이 보시는 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자주 측정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는 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세부적인 수치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나의 매일매일에 대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좋은 습관을 컨디션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더라 그런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너무 이 기록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크신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잘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총 5회 측정만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크게 어, 의미가 없는 데이터에 신경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포 사진을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비포 사진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두번은 있을 수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잘 측정할 수 정확하게 측정해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깨끗한 배경, 그 다음에 같은 자세와 복장으로 이렇게 착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속옷, 너무 노출이 심한 옷, 속옷 같은 거 속이 막다 비치는 옷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머님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긴 바지는 나의 바디라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피해 주시고 얼굴 찍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얼굴이 제일 많이 젊어지고 변하실 거예요 이 하면 또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필수 그리고 두피에 조금 뭔가 좀뭐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 이분은 하시면 두피에도 뭔가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또 두피까지 같이 촬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매번 어이 비포 사진부터 시작해서 인바디는 자주 측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 회원에 직접 사진 촬영하는 거는 많이 해 두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쭉 연결해서 동영상을 만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최초 비포 사진이랑 이렇게 딱 붙여서 매번 만날 때마다 언니 오늘 만난 선물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잘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언니 그 회원분이 뭐한 번씩 이렇게 좀 사기 저하되려고 할때 저는 비포 사진을 한 번씩 탁탁 날려드려요 그럼면 허그 하면 놀라면서 와 진짜 달라졌네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 그냥 기분 좋게 옛날 사진 보면 사실 좀 우울한 표정에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언니 진짜 사 진짜 이거 오늘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언니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져서 이 사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하면서 최초 아무래도 비포 사진 보내드리면 되게 기분 좋게 서로 약간 좀 그렇게 분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들 한번 보실게요. 그잘된 사진 안된 사진 비교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잘된 사진은 똑같은 자세에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자세로 치, 찍었는데 밑에 보시면 은 그냥 이렇게 배만 들고 찍는다든지 이분한테는 배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뒷구리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목 라인이 보이는 거 팔뚝 라인이 보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진 이 의상으로 같이 입고 찍었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쉬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비포 사진은 딱한 번뿐이니까 한뭐 10번, 20번 찍어도 좋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아, 이거 제대로 안 찍었는데 하면 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찍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계속 쓰셔야 되니까 회원분들 계속 보셔야 되니까 어중간하지만 그냥 한번 찍었으니까 그래 됐어 하고 후다닥 뭔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포 사진은 최대한 신중하게 잘 찍으시라는 거 그리고 어 최초 비포 사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사진이 바로 점프스타트 15일 끝나고 난 뒤에 그때가 사실 우리가 점프스타트 기간에 소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포 애프터를 최대한 많이 자주 보내주면 자료로 활용하시고 소개를 많이 받으시려면 그래서 이게 시각화 할수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내가 킵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사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일상복, 그다음에 동영상, 비포 사진도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막 바지가 터질 것 같은 바지였는데 지금 입으니까 핏이 너무 예뻐. 이런 사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회원분과 만날 때만큼은 그냥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영상도 많이 촬영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원분들도 어느정도 적응하셔서 이제 카메라만 들면은 어떻게 할까 말해서 자세 취하시고 하시거든요 이것도 습관의 힘인것 같습니다 자 이분 유명한 임상이거든요 이걸로 이 사진 한장으로 진짜 소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여기 턱 라인 이라든지 이런게 다 날라갔죠 이게 딱 점프 스타트 15일 차 끝나고 나서 찍었던 사진으로 본인이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온 동네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하고 다니세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진을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요렇게 깨끗한 배경에서 찍고요 허 쫄맞이 장착해 주시고 키리라인 이렇게 너무 허리라인이 감싸지지 않도록 허리라인은 보이게 우리 골반 요렇게 튀어나온 데 있죠 그 라인에 손을 걸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이 잘 보이게 하셔서 어, 카메라 위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밑에서 내려 찍을 수도 있는데 이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일 수도 있고요 카메라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카메라가 딱내 눈높이랑 그 찍히는 사람의 눈높이랑 같은 위치에서 찍는 게 가장 왜곡 없이 정직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많이 찍어봐야 새로 시작하는 시 분들한테 그 TR 받으시면 이제 만나서 설명을 해드릴 거잖아요 그때 못 만나시면 이걸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회원 차트 두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헬시 수첩 회원분들이 작성하실 헬시 수첩 하나 가지고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쉐이크 텀블러 한두 개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빼독 안내서 이거 한부 챙겨 가고요 그리고 그분들 한테 드시면 좋을 것 양자 측정을 이제 미리 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빼독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파마넥스 샘플 키트에서 뭐 단백질 비타민 이거는 누구나 다 드셔야 되는 거니까 스플래시 뭐 프로틴 파우더 그 다음에 티알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하루차 이렇게 해서 저는 샘플키트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점프스타트 드실 때 스플래시나 하루차 티업해서 같이 드시게 하면은 되게 맛있게 잘 드세요 그래서 그런거 이제 티업하면서 이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차트 한 분은 필수입니다 플립차트는 이미 뭐 빼도 가격을 이제 아시긴 하겠지만 파마넥스 솔루션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보셔야 되고 회원분들한테 그 에이지락에 대한 설명을 저는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화장실에 뭐 놔두시고 읽어보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앞에 대한 내용. 설명해드리고 하지만 에이지락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말로 설명 젊어지는 거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펴드리면서 이거는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젊어진다 젊어진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꼼꼼히 한번 진짜 살펴보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플립차트를 이제 드려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제품 드셔야 될거 거기 이제 동그라미 쳐가지고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앤도 같이 넣습니다 네 플랜앤은 그 회원분들과 만날 때마다 어 전체를 다안 푸셔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거 버리지 말거니 저 만날 때마다 제가 빼독에 도움되는 만한 내용들로 같이 짧게라도 꼭 설명드릴 테니까 저 만날 때 이거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회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뉴스킨 차별성 다 설명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사업에 관심 없는 분들은 뉴스킨이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만 주셔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선예임 활동하는 거 봉사, 자선 기부단체인 거 이런 거 티업 많이 하셔도 너무 너무 좋고 뭐 정기구매 연결 안되시는 분들은 기부활동으로 정기구매또 연결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원의 니즈에 맞게 이 플랜에는 다양하게 돈 버는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모보상 같이 푸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생필품 그냥 이 언니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할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 애니웨이 머니 분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거 쓰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하면 이게 어떤 가치를 지녀서 돈으로 내가 얼마 정도에 벌수 있는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이 힘에 대해 에서 또 설명해 주셔도 되고 그런 것들 너무너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조, 많으니까 플랜에는 진짜 플랜은 플립 차트는 진짜 필수 예요 이거 아깝다고 해저 언니 저 관심 없어서 그냥 주면 버릴 거야 라고 하셔서 안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1% 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분들한테 꼭 전달 하셔야 되는 자료로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빼도 키트 꼭 구성하셔가지고 회원분들한테 같이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원 차트 작성법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이 어, 내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첫 번째 시스템은 삼삼 헬시클럽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어쨌든 시스, 전체 시스템에서 움직여지는 거지만 나라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원 차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을 가도 아니면 뭐 피부과를 가도 뭐 피부 샵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차트를 작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뭐 물어 질문을 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어 회원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미리 미리 안내를 하시면서 만날 약속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여기 보면은 어강 복순 회원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양자 측정하니까 혈관 칼슘이 굉장히 부족하고 중금속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그래서 이분에 대한 거를 파마넥스 제품을 이제 솔루션을 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컨설팅 내용들을 뭐 카트리지 포뮬러 드리고 단백질 증량하는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저의 플랜도 제시해 드리고요. 그래 다이어트는 뭐 저의 의인는 단백질 섭취가 그래서 부족하니까 얼마나 더 드셔야 된다 이런 설명도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회원으로 뭐 적어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는 이유에는 당뇨를 개선하고 싶고 그 다음에 뱃살도 빼고 싶고 변비가 심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라고 본인한테 질문을 하셔서 직접 들으신 걸 적으시면 본인이 하고 싶다 하셨으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컨설팅을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로 대화를 하시면서 잘 적으면서 이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최초 이렇게 쭉 내용을 적잖아요 본인이 이거이 부분은 같이 적으 적게 하세요 그거 최초 각자 이제 적는 거죠 그리고 이 날짜만 저는 미리 체크를 해 드려요 오늘이 최초 고요 오늘부터 15일 뒤 언제 며칠 며칠 며칠 며칠 이렇게 적어놔요 날짜까지 그러면 오늘이 만약에 1일이었으면 11월 15일에 만날 거고요 11월 30일에 만날 거고요 12월 30일에 만날 거고요 1월 30일 저맞는 날이니까 그때 시간만 대충 2시 정도로 알고 있을 테니까 변동사항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미리 못 박아 놓고 이 스케줄을 회원분도 본인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를 만나야 되는 스케줄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차트는 어디 딴데 놔두지 말고 언니 그냥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맨날 보고 까먹지 않게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라고 하시면 사실 분실의 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계속해서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종이 뒷면이나 아니면 옆에 냉장고 옆에다가 내가 90일 뒤에 나의 몸에 대한 워너비 사진을 가지면서 찾아요. 어느 정도 몸이었으면 좋겠냐 해서 뭐 비키니 입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예쁘게 뭐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출력해서 다음 만날 때 선물로 드려서 요 차트 언니 옆에다가 같이 붙여놓으세요. 회원님 같이 붙여놓으세요. 라고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냉장고 문열 때마다 아, 그래. 내 모습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거 다시 한번열 거를 다시 한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될수있어 것같니다 그래서 어 바디 프로필까지 자연스럽게 또 연결시키기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빼독 전에 우리 디렉터 님들이 회원 관리를 하실 때 사실 회원이 한 명이면 너무 소중하고 이분에 대한 날짜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막 많이 늘어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스케줄을 내가 잘 관리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에 대한 이런 스케줄은 뭐 캘린더에 다들 놓고 잘 관리하시겠지만 근데 정확하게 이분이 며칠차인지 이거 아 언니 오늘 며칠차네요 이렇게 제가 먼저 그냥 무심 인사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툭툭 날려드리면 여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 강어이건좀 지나겠지만 뭐 회원님이 오늘 며칠 차네요 오늘 좀 컨디션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아 회원님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하는 거랑 현이 오늘 73일이나 되셨네요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라는 거랑 그분이 받아들인 게아 나에 대해서 이분이 하루도 안 놓치고 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겠죠 이거 결국에는 그냥 마음을 소통하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기 되게 편해요 아이분은 대충 지금 며칠 되셨으니까 어 이렇게 또 가이드를 조금 더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저도 이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들 개인 폴더 관리 잘 하고 계시죠 회원별로 개인 폴더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제 사진 폴더에 보면은 pr 회원분들 물론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한 폴더도 관리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회원들에 대해서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그분의 만났을 때뭐 같이 찍은 사진, 우리가 같이 찍었던 사진, 그분의 비포 사진, 뭐 양자 자료, 인바디 기록 이런 것들을 그냥 회원이 폴더에 다 집어넣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 만났을 때 비포 사진 찾는 찾는다고 언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 아, 옛날에 언니 30일 전에 어땠더라 하다가 사진 찾는다고 시간 다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폴더 정리를 그냥 만나서 사진 찍고 여기다가 다 이동시켜 버리면 이동시켜 버리면 그냥 만났을 때 그분 이름만 치면은 그분에 대한 사진들 이쫙다나와요 너무 편해요 근데 이... 아이폰은 폴더 관리가 잘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어플 같은 거를 좀 활용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갤럭시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사진에서 그 우리 회원번호 이런 거 이제 캡처해 두잖아요 그거를 찾기가 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의 그 텍스트를 인식해서 갤러리에서 검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뭐 그분 이름이 뭐 김모식이다 이러면 김모식 또는 아니면 모식 이렇게 검색하면 그분 뭐 회원 뭐 캡쳐놨던 게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또 빨리빨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되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독특한 지역에 살고 있어 만약에 어 제가 평소에 잘안 가는 지역에서 그분이랑 뭐 캡쳐를 했던 사진 찍었던 했던 기록이 있으면 만약에 그분이 제주도 분이다 하면 은 제주도라고 제그 갤러리에 치면 은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다 나와요 그 그분에 대한 자료를 그나마 빨리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빼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원분들이 모두 다 나의 예비 파트너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필수 시스템 어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반드시 연결을 하세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내가 반드시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초대하시는 시스템 굉장히 많죠 몸 깨달 수도 있고 저희 이제 또 매번 3 3 헬시클럽 끝나면 뭐 히어로 파티 이런 것들 있으면 쫑 파티 이런 것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시간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프로덕 아카데미 언니 이거 빼독 하는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언니 이거 들으시면은 아마 더 잘하실걸요? 더살 많이 빠질걸요? 라고 그냥 되게 간단 쉽게 티업을 하셔서 프로도 아카데미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매달 한번 있는 힐링 트래킹 이거 빼독하는 회원분들 진짜 초대하기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힐링 트래킹 초대하시고 동안클럽이라든지 그리고 바디 프로필 티업 많이 하시고 사진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은 초대 한번 해서 안 오신다고 해서 그걸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초회원이 안 오면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참여하고 그 사진을 그 회원분들한테 또 계속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시면 다음번에 또 오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분이 안 오신다고 나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플래닛을 드리잖아요. 플래닛은 우리 아까 빼도 키트에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즈니스로 충분히 연결하실 수 있어요. 돈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 언니 세미나 오시면 그 진짜 그렇게 많이 버시는 100만장자, 500만장자 사장님 보실 수 있는데 한번 와서 같이 들어보실래요? 라고 해서 부천 드림 세미나 사업 세미나 초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미팅, 팀미팅 그다음 우리 사업 검토방 이런거에 연결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몸개달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먼저 즐기면서 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하면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리 몸개달방에도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뭐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이저 맨날 맨날 하고 평일에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먼저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룹에 하는 시스템에 가서 배우고 이거를 내가 매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 초대가 됐을 때 하려고 하니까 저부터 했다 안 했다 되더라고요 그쵸 긴 사업이 내가 진짜 뉴스킨이 좋아야 사업을 잘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 깨달도 내가 진짜 몸 깨달이 좋아야 누군가 초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있건 없건 내가 먼저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시면 반드시 여기에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관심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식스파 달성하시고 만지 부위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